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며칠 전에 마이크가 달리 나서 유튜브 영상 촬영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오늘 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새로 선물을 사서 하나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마이크로 카메라도 좀 업데이트된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즐겁게 촬영을 하는데요. 뭐 테스트 겸 어, 그리고 또 오늘부터 어, 양도세가 적용되는 게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음, 과연 1년 동안 우리가 내 집을 팔고 그리고 또 사고 싶은 걸 이제 살 경우에 이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종일 전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소장님, 어, 이제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매도 문의가 많습니까? 매소 문의가 많습니까? 이런 전화 내용부터. 어, 그 다음에 소장님, 뭐 지금 뭘 사면 어 앞으로 얼마쯤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뭐 내리진 않을까요? 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황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었고요. 어, 그리고 세금에 대한 것도 우리 집은 언제 언제 샀고 언제 언제 또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금 팔면 이 바뀐 이걸 적용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문의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종합을 할때다 좋습니다. 많이 어, 좀 좋아졌고 이제 정상화가 되어 가는데. 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집이 있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잘 사는 법, 잘 파는 법. 어, 먼저 잘 사는 법은요. 어, 내 집을 일단은 먼저 팔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금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아, 우리 집을 내놓으면 팔릴 거야. 어, 대한민국 우리 집이 제일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 입지도 좋고 최고 멋진 집이야. 그런 집을 최고로 사게 팔면 금방 팔리는데 우리가 또 입지 대비 가격은 또 제대로는 다 우리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가격대로를 받고 이제 팔고자 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얼른 잘 팔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뭔가를 사놨다. 그 계약금 칠 날이 벌써 뭐 계약금은 넣어놨는데 중도금 칠 날이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계약금 중도금을 다 쳤는데 잔금까지가 뭐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집은 아직 한달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팔아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았다든지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어쨌거나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바로 내 앞에 그냥 그림처럼 나타나 있다 해도 먼저 내집 파는 어느 정도 윤곽을 어, 좀 마무리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시는 게, 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음, 지금은 그래도 뭐 양도세 중과 완화라도 해주죠. 어, 불과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 레이 우리 집이 팔리겠거니, 이러면서, 금매로 나와 있던 굉장히 입지 좋은 곳에 그런 집을, 어, 계약금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이미 다 넣어놨는데, 내 집이 안 팔려서, 어, 팔려고 했던 내 집도 다시 그 팔려고 해놓은 데다가 새로 아직 중도금도 안친 계약금만 거의 1억가량 들어가 있는 그 집조차도 그냥 계약금에서 몇 천을 손해를 보면서 소장님 이거 혹시 다른 분이 가져가실 분 없을까요? 임사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세요. 어막 이런 그어뢰전화들이 있었었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싸게 해놔도 그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살려고 할 때는 우선 내 집을 살려고 내놔놓고 어 그리고 어뭐 누군가가 사겠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면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뭐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의논을 해서 뭐 얼마 안에 한 시간 안에 계좌를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어느 정도 해놔 놓고 그리고 내가 살 물건을 물론 그냥 전화로 먼저 평상시에 좀 친분이 있거나 좀 소통이 되어 있는 그런 수학인들한테 여쭈어서 뭐 다른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지 시세방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 어느 정도 또 물건이 몇 개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 물건 계좌 달라는 분한테 계좌번호를 주고 어, 가계약금 정도를 받고 그걸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에 가계약금을 쏘고 그게 가장 원칙입니다. 어, 지금처럼 세금을 완화해줄 때또뭐 어, 중가로 팔 경우에는 팔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 세금으로는 쉽게 팔리니까 예를 들어 뭐 팔아야지 얘가 팔았어요. 원하는 때잘팔려질는지 그건 또뭐 두고 봐야 알지만 팔았습니다. 어. 팔기가 좋았서 팔았는데 팔은 걸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지폐로 차곡차곡 모아서 장롱에 집어넣어놨다근데 그건 지금 금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우려를 하고 금리 올라가는 거는 한국은행의 기능이 금리 올리는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물가 조절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풀었던 자금들이 워낙 많고, 어, 그러다 보니, 어, 금리를 가지고 어, 화폐량을 좀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 그 말인 적선, 돈 가치가 없어져 가는 거죠. 돈 가치가 없어져 가는 이런 시점에 그 현금을 지팔아가지고 현금 상태를 차곡차곡 해가 들고 계시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집을 팔았다, 더 상급지이든, 아니면 뭐 비슷한 곳이든, 세금을 절세로 한번 손을 틀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곳에 또뭐 실을 뿌리는 정도,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하셔도 될 그런 그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내가 살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다리품을 팔아놓으시고, 그돈 넣기 전에, 또 우리 집을 또팔 거를 잘 마무리를 해서, 가계약금 정도라도 받고 난 후에 새로 사는 걸 추진을 하시고 하는 게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낭패를 보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약 너무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나는 꼭 사고 싶다. 그러면 가계약금 예를 들어 넣어놨죠. 그러면 뭐 계약금 중도금을 마무리한 후에 잔금을 최대한 길게 잡고 최대한 길게 잡아서 그 사이에 이제 내 집을 다른 집보다는 조금, 어, 사게 팔면 또안 팔리겠습니까? 어, 그렇게 해서, 어, 정리를 할그 텀을 충분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또 답이겠죠. 어, 이렇게 정부 정책이 변화할 때는, 어, 오늘은 그 바뀐 그 세제가 적용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폭풍전야처럼 실제 거래는 아니었지만 그 문을 두드리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전화상담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부동산 이 시황이 또 어느 한순간 또 방향이라 해야 됩니까? 그 분위기가 또뭐 매수 쪽으로 기울지 매도 쪽으로 기울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성이 또 정해지고 나면 그때 가서는 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게또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자금 준비를 조금 신경을 써서 아직 대사를 안 풀었거든요. 내 집을 파는 걸 가지고 뭔가 절세를 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순서를 먼저 팔고 그리고 사용 물건을 정리.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다. 먼저 사는 걸 가계약금 넣었으면 매도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능할 때그 계약금 정도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기간을 아주 길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큰 실패는 없지 싶습니다 가장 실패는 어떤 게 실패라고 해 그냥 현금을 차곡차곡 장롱 속에 돈 가치는 세월이 지나면 알수 있습니다 점점점점 돈 가치는 없어져 가거든요 뭐꼭 부동산이 아니면 뭐금이든 달라든 뭐든 주식이든 어쨌거나 실물 자산에 그걸 사서 이렇게 묻어 둬야지 뭐 그냥 대한민국 원화로 장롱에 넣어 놓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카메라를 바꿨더니 괜찮네요. 나오는 이게 얼굴 화질이 뭐 호박이 줄거서 수박되겠습니까? 은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